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파워포인트 디자인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 배워볼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세부 프로그램 진행 상황이라고 해서 뭐 기획서 PPT 중에 하나입니다. 뭐 스텝1, 스텝2, 스텝4까지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흐른 듯한 그런 느낌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텍스트를 아주 맛깔나게 디자인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여기 있는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 아트가 뭐냐면요 지금 그대로 폼이 있습니다 이 폼대로 만들면 뭐 이렇게 3D로도 할수 있고 색상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죠 내 마음대로 색상이라든지 모양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 볼 것은 직접 제가 도형을 통해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 들어간 강연과 세부 프로그램 진행 사항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목이 되는 이 텍스트의 폰트를 저는 나눔 스퀘어체, 엑스트라 볼드체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도 좀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좀 허전하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다가 네모 상자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야지만 뭔가 틀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세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텍스트도 나눔 스퀘어 볼드체로좀한 단계 얇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안내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보기 안내선에 들어가셔서 안내선을 제 마음대로 크기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내선을 만들게 되면 이틀 안에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해지게 되죠 가로축과 세로축의 안내선을 미리 설정해 둡니다 이후에는 직접 도형을 그려볼 건데요 삽입, 도형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 점을 통해서 조금 얕게 뭐 동그란 모양을 좀 바꿔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서 스텝 1이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왼쪽 상단에 있는 똑같은 글꼴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서식 복사, 서식 붙여넣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글꼴 크기도 키워주겠습니다 간단하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해서요 내용을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 만들어서요 상자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줄게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아까 전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 2016 버전에는 아이콘을 삽입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삽입하면 되는데요 아이콘 삽입하는 방법은 제가 아래쪽에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자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삽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고요. 방향을 돌려준 뒤에 원래 그렸었던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옆에다가 붙여줌으로써 뭔가 방향이 흐른 듯한 그런 느낌을 줄게요. 그리고 두 도형을 그룹화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선 없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도형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안에 있는 아이콘과 텍스트를 다 같이 다시 한번 그룹화 시켜준 뒤에 복제 기능을 활용해서 4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벌써 PPT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도형들의 색상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조금씩 연한 색상으로 그냥 맘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색상은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바꿔주게 되면 뭔가 더 포인트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갈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서식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그대로 글꼴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아래쪽에 있는 이 텍스트를 한 줄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가장 얇은 글꼴인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줄 거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분을 두꺼운 볼드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겠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원래는 요랬었는데요 바꾸고 나니까 훨씬 잘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아이콘까지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준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훨씬 더 깔끔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그룹화를 시켜준 뒤에 하나하나 그룹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원하는 애니메이션 어떤 것든 넣으셔도 상관 없는데요 저는 닦아내기 그리고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때 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할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라고 발표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리터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고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 또 만나요.